고객 여러분, 우리 열차는 잠시 후 울산역 통도사에 도착하겠습니다.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we are about to arrive at 울산 station 통도사. If this is your destination, please be prepared to d i s e m b a r k Thank you.